안녕하세요 모근수입니다 어, 현재까지 지금 한 3주 정도 같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, 동생은 120kg로 시작해서 지금 114kg까지 빠졌고 저는 96kg에서 시작해서 어, 93kg까지 빠졌습니다 어, 한 2-3kg 정도 빠졌다고 얼굴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어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다이어트보다는 12주 과정으로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어 3주 지나고 3대 중량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. 이제 3대 운동하면은 뭐 벤치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말하는데 이 영상은 3주 후에 자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동생이 웨이트를 처음 하다 보니 어,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어, 허리 수술을 받아서 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가자 가 일어나 열받게 하지 말고. <웃음> 아, 묻죠. 아, 아, 찍지 말고 빼봐.